드디어 저희 검은사막 모바일의 신규 클래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오 간만에 손좀 풀어볼까요? 아, 저희가 이렇게 아처 커스터마이징을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모험가 분들께서는 아처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하실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바로바로 검은사막 바로 모바일 유튜브에서 댓글로 투표 많이 해주시고 또 선물도 뿅뿅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식 포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처 커스터마이징 인증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아처클래스 사전 생성 이벤트 중 지금 바로 공식 포럼에서 확인하세요.